업체 간 경쟁이 뜨겁고 LG엔솔 역시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으로 한농화성이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 중이고 한국화학연구원과 LG화학이 참여 기관으로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재룡산업입니다 전력 설비 관련으로 찌라시올라왔고 장중상한가입니다 정부가 한국전력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송전시장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재룡산업이 송전자재, 배전자재, 제조판매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전기 역시 전력설비 관련으로 찌라시올라왔고 오늘 고가 9%입니다. 일진전기도 전력설비 관련으로 찌라시올라왔고 고가 7%입니다. 일진전기는 과거에 한전과 601억원 규모 송전선로 공급계약을 체결했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현대로템입니다. 방산 관련으로 지라시올로 왔고 고가는 4%입니다. 폴란드 방산업체 회장이 방한해서 방산 부문 추가 수출 계약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들을 찾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회장의 방안은 이미 계약한 제품들의 생산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가 수출 계약과 관련한 막바지 조율 작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다음 대호 AL입니다. 철도 관련으로 지라시올라왔고 고가는 5%입니다 국내 고속열차 시장이 20년 만에 교체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순수 제작비용만 최소 5조에서 6조원을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네요 이 소식으로 과거의 대호 AL이 현대로템이 이집트 카이로 3호선 전동차 공급업체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점과 정부의 3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에 상승했던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SDN입니다. 신재생 관련으로 지라시올라 왔고 고가는 3%입니다. 독일이 어제부터 탈원전 시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모든 독일 내 원자력 발전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SDN이 과거 독일의 원전 폐쇄 결정에 상승했던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SDN은 태양광 발전 관련주입니다. 다음 이미지스입니다. 반도체 관련으로 지라시올라왔고 고가는 10%입니다. 반도체 전문 제조업체 이미지스가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전력관리 통합칩 개발을 완료해서 국내 및 중국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m 피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으로 지라시올라왔고 고가는 5%입니다. 애플이 6월 5일 현지 시간에 개최하는 14개발자 행사 WWDC23에서 새 혼합현실 헤드셋 리얼리티 프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라파스입니다. 패치 관련 소식으로 찌라시올라왔고 오늘 고가 16%입니다. 라파스가 세계 최초 비형 간염 백신 패치 상업화를 본격 착수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 마이크로니들 패치 의약품 출시에 이어서 백신 패치의 임상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현재 마이크론이들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라파스가 처음이고 2030년에는 1조 5천억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다음 3원 강제입니다. 오늘 고가는 24%입니다. 과거 포스코와 대원강업의 합작사인 3원 강제가 IPO를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뉴스가 있었고, 과거 포스코와 협력했다는 점도 부각되면서 찌라시로 올라왔습니다. 와이팜도 포스코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5%입니다. 와이팜은 국내 유일의 FEM 중 핵심 부품인 전력 증폭기 모듈 전문 기업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JCN 시스템입니다. 오늘 고가는 4%이고 엔비디아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그래픽카드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베이에서 4만 달러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JCN이 엔비디아의 국내 공식 파트너사로 엔비디아의 GPU가 탑재된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i c o m p o 입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으로 지라시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24%네요. 현대 모비스는 세계 최초로 차량용 롤러블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행 상황과 이용 목적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부피를 최소화해서 차량 내부 디자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보유한 아이 컴포넌트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랩지노믹스와 제놀루션, HK 이노엔입니다. 원숭이두창 추가 확진자 소식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랩지노믹스, 제놀루션 각 고가 6%, HK 이노엔은 별 반응 없었습니다. 다음 네온테크입니다. 플라잉카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5%입니다. 국토부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이후 본격적인 성장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4, 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서 올해 7월에서 8월 사이에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네온테크가 드론 핵심기술 특허 4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아모그린텍입니다. 2차전지 관련으로 지라시올라왔고, 고가는 4%입니다. 테슬라가 파우치 배터리 연구개발을 위해 한국산 장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국내 중견장비업체 A사에 파우치 배터리 개발장비를 발주했고, 이달 마지막 성능 검증을 거쳐서 장비를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아모그린텍이 테슬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고, 다수의 국내외 완성차 업체와 고효율 자성 부품 공급 또는 논의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엠플러스입니다아모그린텍 동일 내용으로 찌라올라 왔고, 고가는 12%입니다. 엠플러스는 2차전지 제조장비 중에서 파우치형의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2차전지 조립공정장비를 제조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모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관련으로 지라시올라왔고 오늘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인프라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하네요. 내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모아 데이터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탐지 및 예측솔루션 제품을 출시한 인공지능 전문업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KT 서브마린입니다. 해저 터널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6%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총 3조 3천억 규모의 영국 해저송전망 사업에 사전 입찰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6월에 심사후보군을 선정하고 해저송전망이 준공되는 내년에는 이 사업의 최종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에 KT서브마린이 송전 관련 해상구조물 제작한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자연과 환경입니다. 수철이 4대강 관련으로 지라시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17%입니다 장 마감 직전에 있었던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후 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강 보호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환경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자연과 환경이 과거 4대강 복원 소식에 상승했던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월 17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